101 most common do-type verbs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do-type 동사 101개 공부하고 있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동사는 buy, sell, decide 이세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bu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어떤 뭐 물건들을 이제 사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다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나뭐 샀다 라고 하는 어떤 과거 표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by 바로 그대로 과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면 이미 지나간 어떤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일단 그 동사의 모양부터 점검해 봐야겠죠 어, 우리가 보통 그 regular verbs 라고 해서 규칙적인 동사들은 뒤에 e d 나 d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동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기본 동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빨리 그냥 익혀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운다는 말은 사실 머릿속에만 담겨있다는 느낌 들어서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입에 붙인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입에 붙어야 돼요. 자, 이 buy도 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irregular verbs의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나간 어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B-O-U-G-H-T에서 bought. bought로 바뀝니다. 그래서 buy, bought, bought. pp라고 하죠. 과거 분사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buy, bought, bought.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기억한 상태에서 그런데 샀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흔한 거. 음 일단 내가 뭐를 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고. 나는 그거 어디서 샀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뭐 새로운 물건이라든가 근사한 거 갖고 있으면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런 말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자, 그 문장 한번 해볼까요? 마이는 do 타입 동사입니다. 당연히 do를 써서 질문할 거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땐 우리가 did를 쓰겠죠. 자, 이렇게 앞에 did, 이미 먼저, 먼저 나오는 동사가 이렇게 먼저 시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뀌었으면 뒤에는 두번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did you buy.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Did you s e 뒤에 but 다시 쓰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디서 샀이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어디니까 where를 앞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where did you buy 그다음에 이제 뭐그 물건 하니니까 it 넣어볼까요? it 써서 where did you buy it? where did you buy it? where did you buy it?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서 샀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가게의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특히 우리 이제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인터넷에서 샀어, 온라인으로 샀어. 이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그걸 샀으니까 I bought it. I bought it.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라는 말은 그대로 정말 영어로 온라인에서만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라는 말도 그대로 대체가 될수 있겠죠. I bought it online. 그래서 자연스럽게, I bought it online. I bought it online.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거 온라인으로 샀어. 인터넷으로 샀어. 인터넷에서 샀어.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둘다 우리가 정말, 어, 우리말로 일상적으로 정말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니까 영어로도 많이 연습해 봐야겠죠. 어서 샀니, 그거? Where did you buy it? 어, 그거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샀어. I bought it online.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이 buy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어, 또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어, 이제 뭐를 그냥 샀다 이렇게 이게 끝날 때도 있지만 또 어디서 샀다 이런 말도 하지만 누구한테 뭐를 사 준다고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사다도 있지만 사 주다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 주다라고 얘기할 때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사 준다라는 건 주어가 있고 그사 내가 그사 주면 그거 사 줘서 그 받는 사람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떤 어, 서로 오가는 게 있는 제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호작용이 있으면 일단 상호작용부터 먼저 얘기해줘야 됩니다. 영어는.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사줬다라고 엄마랑 나랑 사주는 이 관계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샀습니다. mom bought. 그 다음에 그거 나한테 사준 거잖아요. me. 일단 엄마랑 나의 관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사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새로 이제 전화기를 사주셨다. 폰을 사주셨다. a new phone. 뒤에 그대로 이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mom Bought me a new phone. 이러면 엄마가 나한테 새 전화기를 사주셨어.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뭐 by 누구 누구 뭐 명사 이래가지고 누구 누구에게 명사를 사주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이것은 몇 형식이고 뭐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패턴들의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 있으니까 정리를 하,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는 다른 또 새로운 표현들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익히면 이제 효과가 좋, 좋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차근차근 정말 기초부터 다져가는 이런 단계에서는, Mom bought me a new phone. 자, 아예 이 문장을 외우는 게 바이 누구누구 명사 이거보다 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요거 이좀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상호작용을 먼저 얘기하는 게 기본, 이제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순서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뭐 다른 장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에서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들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이 어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본 어순일 때는 그대로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걸 바꾸는 순간, 바꾸는 순간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새 전화기를 사준 건 맞는데 전화기를 먼저 쓰고 싶은 거예요. Mom bought a new phone 이래요. 근데 이제 나한테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붙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화기를 먼저 앞에 쓰고 싶었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어지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for를 씁니다. by 같은 경우는 이제 for를 써요 그래서, uh, by 명사 for 누구 뭐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보다는 그냥 이 문장을 먼저 우리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or me 하면 은 나한테라는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mom bought a new phone for me mom bought a new phone for me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서 얘기했던 mom bought me a new phone 하고 같은 뜻이 돼요 어순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for me 이렇게 이제 장치가 온 경우에는 사실 for me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뭘 사주셨어 엄마가 나한테 생일선물로 뭘 사주셨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문맥에서 그럼 엄마가 뭘 사줬는데 이때는 나한테 사준 거다 아니까 뭘 사줬는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샀다 해서 마, o m b o u t a new phone 이것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나를 위해서 사준 거긴 하니까, 굳이 뭐 어쨌든 이제 눈치껏 문맥에 나왔지만 더 한다면, for me 이럴 수 있어요. 뭐, 요런 경우의 문장의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for me를 생략하고 싶어서, mom bought a new phone. 해도 이게 사실은 엄마가 자기 쓰려고 산게 아니라, 나 사주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앞에 문맥에서 그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문장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거 어떤 경우에서 쓸까 전후 좌우의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 맥락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uy 얘기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buy가 좀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buy는요. 믿다, believe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들믿 같은 거 보시면 가끔 이표현 나와요. I don't buy it. i don't buy it. 네, 이제 긍정보다도 아예 이렇게 부정으로 해, 많이 써요. i don't buy it 이러면 나 그거 안 사가 아니라 나 그거 안 사가 아니라 나 그거 안믿어라는 얘기예요. 네, 구어체도 굉장히 잘 쓰는 말입니다. 아, 그런 거. 그냥 그런 말안 냈습니다. 요즘 이제 재밌는 말 중에 저는 사실 이제 직업병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재밌는 표현들이나 좀 언어가 많이 그 희한하게 쓰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어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 중에 하나가 어디서 약을 팔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못 믿겠다고 못 믿을 때 상대방의 말이 너무 허황되거나 할때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서 약을 팔어딱 그런 느낌으로 영어에서 여러분이 I don't buy it. 그러니까 약을 파는데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네. 요 우리말에, 우리말에도 우리말 판다 사고 다하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여러분 그럴 때 I don't buy it.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어디서 약을 팔어라고 하는 그그 그 말의 속뜻과 이제 일상통한 얘기가 됩니다. 안 믿어, 못 믿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의 재밌는 표현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자 그러면 이제. buy의 또 반대 의미 뭘 샀다면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동사인 sell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sell은 예, buy의 반대말이에요 예,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또 기본적인 문장도 생각해 봐야겠죠 뭐 어디서 뭐 팔더라 우리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그거 안 팔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자, 그런 문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 온라인으로 이제 책판대요뭐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어떤 가게라든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 거 보시고 어저저기는뭐 하는데요, 여러분? 어 거기 온라인으로 책 파는 곳이에요, 온라인 서점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y sell books online. They sell books online. 자이 they 는요, 그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 너무나 그냥 뻔한 사람들. 또는 이제 여러분이 책에서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것들 은 보통 영어에서 they로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그냥 they로 쓰는 경우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떤 책을 판다면 누가 파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MMO와 어떤 주어들이 그냥 당연히 그거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자 그런 게 바로 the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책을 파는 거예요. They sell books. 이제 온라인으로 팔아요. 온라인. 우리 앞에 앞쪽에도 예문에 온라인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쓰면서 좀 다지자고 또한번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뭐 다른 물건 먹뭐 말고 다른 거 쓰면은 또 온라인으로 못 판대요. 이러면 되고 온라인 말고 다른 또 표현 있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고 그냥 뭐 they sell 무엇 하면 한번 그냥 어 거기서는 그거 판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저기는 뭐 하는 가게야 지나가다가 보면, 어 저기 음, 예를 들면 저기는 뭐 어, 치즈버거 판대 이러면 어 they sell cheeseburgers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럼 이제 팔지 않는다 자, 이런 거안 팔아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가게 가서 이 물건 있나 했더니 어 우리 그거 안 파는데요 아, 안 팔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거는 자, 어떤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안 팝니다니까 그러니까, we don't sell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스크 안 팔아요 masks We don't sell masks. 이러면 우리는 마스크는 안 팝니다. 마스크 취급 안 해요. 안 팔아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정말 그냥 우리가 스티퍼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지나갔다가 어떤 가게를 보면서 저기는 저거 판대 안 판대 이런 얘기하셔도 돼요. They don't sell 무엇 하면 어 저기는 저거 안 팔아. 뭐 이런 문장이 또될수 있는 거죠. 자,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팔아요도 한번 해볼까요? 팔아요 하는 거지 어느 가게에 가서 뭐 이런 물건 여기서 팝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 복권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복권을 파나요는 자, sell 역시 do 타입 사니까 do 써서 Do you sell lottery here? Do you sell lottery here?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Do you sell lottery here? Do you sell lottery here?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 이거 팔아요? 여기 이거 있어요? 라고 할때또 이렇게 이제 뭐셀 써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셀 이번에는 시간의 무대를 자또 과거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 sell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sell은요 sold로 바뀝니다. 그래서 팔았다. 요즘 특히 여러분들 중고거래 같은 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어디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어, 아는 누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할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차를 팔았잖아요. I sold my car. 그 다음에 누구에게 라고 할때 방향에 대한 전치사 to를 씁니다. Two. Kim 이러면 m 에게내 차를 팔았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I sold my car to Kim. I sold my car to Kim.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건이 다 팔렸다고 할때 영어에서는 sell out을 씁니다. Yeah, sell o u t 이한뜻트예요두개 같이 오면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티켓 같은 거다 나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The ticket sold out quickly. The tickets sold out quickly.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표가 잽싸게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무엇이 sold out, 하면 뭐가 다 팔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가 다 팔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sold out이라고 하는 옛날 그 영화 제목도 있었어요. 자, 티켓이 어, 정말 금세 다 팔렸다. The tickets sold out quickly.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동사는요. Decide. d e 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심하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자 일단 그러면 그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원래 결심하다 뭐 이런 말은 좀 거의 안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뭐 하기로 했어. 뭐뭐 하기로 맘먹었어 결심했어. 자 이렇게 지나간 얘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문장부터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뭐 하기로 했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나 하는데 그게 어떤 때가 딱 찝히지 않은 경우에 굳이 뭐 어제 뭐 하기로 했어 라든지 그저께 이 결심을 했어 이렇게 날짜를 굳이 찝어줄 필요 없이 그냥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초점이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have pp 현재 완료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나뭐 뭐 하기로 했어 할때 I've decided I've decid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결심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은 뭐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뭐 하기로 하니까 뭐 하다 하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이미 주어, 동사, 문장 다 만들어진 뒤에 동사를 하나 추가로 더 이어줄 때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는 바로 to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음, 아까 우리 이제 차를 팔았다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그 표현 가지고 해볼게요. sell my car 내 차를 팔다 이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I've decided 나 결심했다 뒤에 이제 to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 차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to sell my car. I've decided to sell my car. I've decided to sell my car. Sell my car. 이렇게 얘기 하시면 됩니다. 어나나차 팔기로 결심했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여러분 이서 decide t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시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결심을 뭐 하기로도 하지만 안 하기로 결심할 때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장을 얘기하다가 이게 부정의 의미로 바꾸게 되면은 갑자기 탁 막히고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도 안 하기로 할 때는 to 앞에 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제 뭐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부정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문법 시간에 나중에 또 정리하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문장에서 몇 개를 알아놓고 있는 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문법을 정리할 때 훨씬 더 공부하기 좋거든요. 자, 안 하기로 했을 때는 not to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I've decided not to 동사 하시면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런 얘기예요. 자, 자 팔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팔려고 고민했다가 아안 팔기로 결심했어. 안 팔기로 마음 먹었어.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ve decided, I've decided not to sell my car I've decided not to sell my car I've decided not to sell my ca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Decide to는 많이 잘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안 하기로 하는 순간 Decide not to는 잘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기회에 자꾸 이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문장과 함께 여러분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결심했다 안했다 하지만 야마 먹었냐 결정했냐 우리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 이제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계속 이제 뭐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거나 이러면 자 이제 마 정했어? 자 이제 결정했어? 자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대로 우리 지금 결심 결 했어는 I've decided 라고 했으니까 질문도 그대로 have 필요하시면 됩니다. Have you decided? 결심했니?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O, X, quiz처럼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언제가 중요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을 때 쓰는 게 have pp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결정했어? 결심했어? Have you decided? Have you decided?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자, 이렇게 결정했니? 결정했어? 이런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살다 보면 결정하기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 못 정하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또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Decide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I can't decide. I can't decid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러니까 도체 이제 뭘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뒤에 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what, 뭐 when, where 이런 소위 말하는 의문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뭐 가거나 뭐 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는 뭐 언제 뭐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말들이 이제 잘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할지 제일 많이 쓰이는 그걸로 아껴서 what to do를 씁니다. I can't decide what to do. I can't decide what to do. 이러면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어. 자, 이런 말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음 제가 다 다른 예를 들었으니까 좀더 얘기하자면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다면 휴가를 가는데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라면 자, 어디니까 where잖아요. 갈지는 to go를 쓰면 되겠죠. 할지가 to do였으니까 갈지는 to go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can't decide where to go. I can't decide where to go. 이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결정을 못하겠네. 이런 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뭐 when이라든가 다른 것들 넣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what to do부터 먼저 연습하시고 또 계속 나머지 다른 부분, 동사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가 계속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쓸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예문을 계속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사 100한 개나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제가 이제 반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들 한 번씩 더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난뭘 해야 될지 어, 도저히 못 정하겠어. I can't decide what to do. I can't decide what to do.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동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다 친숙한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이 동사들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문장들 살펴보다 보니까 어 막상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봤을 때 의미는 알겠지만 거꾸로 내가 말하라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그 쉬운 동사만큼 문장이 쉽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문장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여러 번 입으로 예, 연습해 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이 문장들 같이 한번 연습해야겠죠? 너 그거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buy it? 나 그거 온라인으로 샀어. I bought it online. 엄마가 저에게 새 전화기를 사주셨어요. Mom bought me a new phone. 엄마가 제게 새 전화기를 사주셨어요. Mom bought a new phone for me. 나 그거 안 믿어. I don't buy it. 그들은 온라인으로 책을 팝니다. They sell books online. 우리는 마스크는 팔지 않습니다. We don't sell masks. 여기서 복권 파나요? Do you sell lottery here? 난내 차를 킴에게 팔았어. I sold my car to Kim. 티켓은 금세 매진되었어요. The tickets sold out quickly. 저는 차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to sell my car. 전 차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not to sell my car. 결심했어? Have you decided? 뭘 해야 될지 못 정하겠어요. I can't decide what to do.